나는 골프 8년차다. 나이샤. 오리와! 오리와! 보기 보기! 어, 어, 어. 여기는 여주 신라시시입니다. 어, 11시 53분 티업을 하고. 자, 오늘 1 8홀입니다 여기서 결과가 나옵니다. 두타 차이. 자,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저기 앞에 그린이 보입니다. 저는 지금 두번 쳐서 여기까지 왔어요. 5에서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. 3호를 해서 버디를 할 겁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나는 골프 8년차다.